네 안녕하세요 펌프테니조정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보안 이슈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보안 이슈이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아기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죠 파이썬 코드를 할 때나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할때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확장자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편의성도 있겠지만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확장 프로그램들을 찾으면은 웬만큼 다 있습니다. 뭐 기터부터 시작해서 챗찌 PT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죠. 근데 이런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도 악의적인 코드들이 이제 배포가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의 코, 드그 이런, 뭐, 라이벌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오픈도구 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서 악성코드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악성코드도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뒤쪽에서 이야기 를 하겠지만 은 파이썬 라이러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름들을 조금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악성코드들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막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슈가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46,000번 정도 다운로드했던 그런 3개 정도의 악성코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5월 4일날 이제 보고가 했습니다 현재 이는 제거가 되어있죠 음, 살아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대표적인건데 뭐 드라큘라 다크라고 다, 다, 다큘라 맞나 이거 드라큘라 아니죠 뭐뭐 뭐 다큘라의 다크 아무튼 이렇습니다 뭐 드라큘라처럼 이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런 어형 것인데 여기는 드라큘라라고 써있고 얘는 좀다큘라로 써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비조스튜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별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확장 프로그램들은 설명도 없었고 그다음 업로드 폴더 같은 경우는 테스트 유저이 뭔가 테스트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한 1,300개 정도나 벌써 다운로드가 됐다는 것이에요. 전체는 이제 다른 것까지 해서 약 4만 0 0여 명인데 얘만 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이제 뭐 테스트인가 하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뭐 테스트 누가 만들고 있는가라고 해서 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설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그리고 어떤 이제 특정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아니면은 웬만큼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보안상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별표 같은 것도 많이 보긴 보는데 별표가 또 이제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악의적인 악성코드가 아니다 라고 또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조금 더더 더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좋기 때문에 조금 더는 어 안심이 되겠지만요 은자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에서 이제 코드나 실행할 수 있는 C샵의 CL 인젝터 우리가 인젝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을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제가 원하는 공격자가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중간에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주사를 꽂듯이 이제 중간에 얻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과 또 관련된 그런 형태들로 이름들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설치를 해보니까 뭔가 이제 시샵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에 이제 존재가 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뭔가 이제 파이썬 vs 코드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이런, 이런 걸로 이제 속인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시샵비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커널 32 d l l 파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 안에서 이제 인젝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이 실행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라이러리 같은 경우나 이제 고랭 같은 경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지만 은 최종적으로 어차피 얘네들이 랜섬웨어를 배포를 하던 아니면, 아니면 원격으로 이제 어떤 쉘 권한들을 획득하던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을 또 가져와서 실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가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내가 분명히 코드들은 파이썬인데 갑자기 그 안에 윈도우즈 형태의 어떤 코드들이 있다 당연히 의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되어 있다라 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디스코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구글 같은거 크롬 오페라 이제 뭐 브라우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증명들을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롬 쪽에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저장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저장하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다 암호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이제 레지스트리나 아니면 특정한 파일들 이런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평문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크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SQLite 그런 데다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굉장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다 막 계속적으로 버전별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토큰들을 이제 훔치게 되는 것이죠 평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어, 드라이브의 사용자 디렉토리 앱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에 여기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 연도 많이 있죠. 공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이쪽 디렉토리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코드 같은 경우나 크롬브라우저 같은 경우나 지금 오페라스프테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제 접근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SQLite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성코드 분석을 하다 보면 은 사용자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그러면 항상 이 프로그램들이 실행할 때도 사용자 프로그램에 있는 디렉토리들을 많이 사용하고 을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자격증명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올 때도 사용자 디렉토리 많이 사용하고 임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도 사용자 디렉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권한들이 접근되는 권한들이나 실행 권한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고랭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악성 코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랭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글에서 많이 밀고 있죠? 많이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앱 악성 코드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플러터라고 여러분들 요것도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거든요. 플러터, 플러터, 플러터, TTDR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계통의 악성 코드 사례들도 아까처럼 확장 코드로 이제 배포도 하고 있지만은 라이브러리 형태들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PIP 인스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처음에 이제 기허브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어떤 거에 좋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스타 거든요 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평가가 없었는가 아니면 이제 공식적인 페이지나 그런 것들 좀 신뢰되는 사이트에서 어, 배포된 것이 맞는가 이것들을 항상 이게 보고 난 뒤에 다운로드 받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처음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PIP 인스톨딱 하는 순간에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파이썬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오는 어떤 특정한 파이썬에 의해서 어,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또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 공부를 하셨던 모질라 같은 경우는 이름 좀 이상하죠 모질라, 그 다음 웹 5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이름들, 그 다음 컬러 유틸리티 틱톡이나 디스코드 같은 경우나 이런 이름들을 더해 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른쪽은 더욱더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그 url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7 버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url 라이벌 7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dm 뭐 이런 것들 리퀘스트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여기도 이제 디스코 디스라고 있고요 이런 형태들의 이름들로 써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책을 보다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한자만 딱 틀려도 뭔가 이상하게 설치되는 형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그런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 좀더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이나 그런 것들만 이제 확인했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제 뭐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어, 웹 크롤링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리퀘스트 언더 이게 또 관련된 라이벌인가?라고 이렇게 설치하는 순간에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이제 좀 사례 안에 있는 세 분의 역들 제가 이제 뭐 참고 URL 정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URL 그 어떤 EXE c 같은 경우나 한마디로 이제 함수들이죠. 프로그램들이 실행할 수 있는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을 어 가져와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인데 그래서 URL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젝터이고, 그 다음 특정한 어떤 URL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설치가 되고 실행이 나중에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있는 겁니다 파이썬 쪽에서는 딱 보면 물론 이제 파이썬 쪽에서도 윈도우지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과서 어떤 실행하는 것들의 라이버리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이제 티내가지고 가져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형태들은 실제로 이제 악성코드 형태에서만 좀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업데이트용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딱 봐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악성 코드 형태인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함수 형태의 셋업을 하게 했는데 쉼표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한 줄이에요 44줄까지 다 쉼표를 통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긴 문자로 형태로 아래에다가 실행되는 것들을 넣어놨는데 사실 우리가 파이썬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문장들을 해서 코딩하는 사례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형태들도 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줄로 써가지고 하면은 분석하기에 되게 유용하죠. 분석가 입장에서그 근데 그것들을 이제 장을 넘기면서 분석을 이제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의도로 좀 만드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코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서 이제 좀 발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쪽 기허브 쪽에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시어 소프트웨어 패키지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포함해서 몇 가지 약성 코드 사례들이 있어요. 이름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장고, 그 다음에 파이오토지와인데 지아이유, 뭐 파이게임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우리가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뭐 파이썬3 플라스크 뭐 이런 형태들도 있다고 라 합니다. 뷰티풀 소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한국어 보통 이제 한국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에 문장들이 좀 달라도 음방 알았지 그냥 아니 알아채지 못한 그냥 쭉 가잖아요. 다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문장들 많이 봤죠. 근데 어 이건 이제 알파벳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저도 딱 봤을 때는 어, 디자브이 장고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상하다는 거냐. 딱 봤는데 다 스펠링이 하나씩 하나씩 좀 틀리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설치를 정말로 삑사리가 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어, 설치를 해버리면 이게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악성코드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썬 악성코드 형태, 그 다음 확장 프로그램 형태, 요즘 이슈 됐던 것들 같이 좀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트위터나 그런 데에서 최신 정보들 보면서 이렇게 이슈들을 좀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